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에는 김건희 씨가 전주로 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었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다 구속기소됐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후보 측은 2010년 5월 이후에는 권호수, 도이치모터스 사장과 관계를 끊고 주식거래도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KBS 보도에 따르면 은 2010년 5월 이후에도 공개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약 40여 차례 주식거래를 활발히 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봐주기 수사인 것 같습니다 또한건 수사가 이상하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곽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단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곽전 의원 측은 서울구치소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출정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는데 구치소 측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즉 수사를 받는데 또다시 침대 축구를 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전형적인 복구라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합니다 곽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중한 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형사소송법을 달달 외던 검사 시절의 경험을 동원하기에 앞서 정치적인 책임을 먼저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통해 건네진 50억 원, 본인이 직접 받은 5천만 원등 이미 돈의 흐름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법조인이 아니라 전직 국민의 대표로서 제발 부끄러운 모습은 그만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검찰은 박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늘어진다고 해서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한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속도를 늦춰선 안 됩니다. 박전 특검 딸이 화천대위에서 받은 11억 원에 대해 박전 특검은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걸 어떤 생활인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회사가 직원에게 11억 원을 대출해 준단 말입니까? 화천대유 개발비리에 연루된 정관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편들입니다. 사실 본인들의 이익, 이익 빼고는 아무것도 안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우만한 태도입니다. 어, 검찰은 어, 눈치 보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건희 씨 그리고 어, 대장동과 관련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이 50억 클럽 회원들은 제발 국민들 앞에 겸허한 자세로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